대표님은 대표님은 가정생활 어찌하시나요 부부 갈등 아이들 교육 참나 차원에서 에고의 역량껏 육바람 일에 부합하게 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부부 갈등도 있고 애들하고도 싸우고 애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똑같이 살죠 뭐. 똑같이 사는데 음, 참나 참나 안에 현존 몰라 괜찮아 수시로 해가면서 가정생활을 버티면서 하고 나의 애고 나의 애고 나의 애고 우리 가족들의 애고 잘 행복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육바라밀 하기 짱 좋아요 가정이 가정은요 육바람일 안하면 바로 인과가 발생하거든요 괜찮아요 가족들한테 가족들한테 서운한 말 던졌다가 바로 인과가 바로 옵니다 그럼 그걸 막으려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죠 오늘 밤을 넘기면 안되죠 조치가 이런식으로 육바람일 공부를 바로 바로바로 바로 적용하고 그 과보가 바로바로 바로 이어지니까 공부하기 짱이죠 저는 가정에서 육바람일을 닦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육바람일 했는데 상대방한테 결과적으로 피해가 갔다면 육바람일 잘못하신 거죠. 아, 악, 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내 기분에 잘한 것 같다지, 그거는.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죠. 100% 악은 아닌데, 부족한 악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그걸 빨리 바로 잡으시면 돼요. 별거 아니고. 해보고 이상하면 빨리 바로 잡는 게 육바람일에 맞는 거 아닌가요?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수용 못하면 인욕바람일을 못하는 거고, 결과 분석이 안 되면 반야바람일이 없는 거고, 이런 게안 된다는 건 내가 선정바람일,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고, 그쵸? 그럼 더 노력해서 보시바람일, 남의 마음 헤아려보고, 지게바람일, 남한테 피안 주려고 노력해야죠. 육바람일 안에서 답을 찾으세요. 육바람일의 그 부족한 부분도. 그러다 보면 역량이 조금씩 개발합니다. 저를 보니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이... 육바람을 열심히 닦은 분들은 결혼생활 잘 하실 겁니다 근데 잘한다는 게 부부 갈등 없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갈등 하는 중에 계속 답을 찾아가실 역량이 되실 거라는 거죠 준우랑 나은이 어뭐 사진 떴었네요 어제 예. 가정이 최고죠 수련할 때 그러니까 수신 내가 내가 먼저 닦아서 제가 동양대학이 그러잖아요. 수신해가지고 제가 가정에서 먼저 육바람을 실천, 인위에지 실천 바로 해보는 거예요. 유, 가정에서 도안닦이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게 유교 도리예요. 가정에서 먼저 해보고 가정 경영할 정도 힘이 되면 그때 치구 평천하 해라는 게 유교의 대학 그 공부법입니다. 가정도 경영 못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설치지 마라 이거죠. 그 정도 육바람. 육바람일 정신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밖에 나가서 남들한테도 육바람일 못한다 이소리입니다